아기 돼지가 아기 돼지들에게 말했어요. 꿀꿀이들아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나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대. 밖에 나갈 땐꼭 마스크를 쓰기로 약속해요. 미엄마, 네, 엄마, 어린이집 다녀야겠습니다. 첫째야, 뭐 잊은 거 없니? 밖에 나갈 땐 잊지 말아요 마스크, 마스크, 마스크 내 얼굴에 딱 맞게 답답해도 꼭 참기 꼈다 뺐다 하지 말아요 으쓱으쓱 으쓱 잘한다 게요 유지야, 너도 잊은 거 없니? 응, 어, 맞네. 마스크! 밖에 나갈 땐 잊지 말아요 마스크, 마스크, 마스크 내 얼굴에 딱 맞게 답답해도 으쓱으쓱 잘한다. 엄마, 너도 다녀오겠습니다. 셋째야, 너는 이순 거 없어? 아, 마스크 깜빡했네. 나갈 땐 잊지 말아요. 마스크, 마스크, 마스크. 내 얼굴에 딱 맞게 답답해도 꾹 참기 꼈다 뺐다 하지 말아요. 으쓱. 돼지사형제가 함께 부르는 노래를 다시 듣고 함께 따라 불러보아요. 밖에 나갈 땐 잊지 말아요. 마스크, 마스크, 마스크 네 얼굴에 딱 맞게 답답해도 꼭 참기 꼈다 뺐다 하지 말아요. 으쓱 으쓱 잘한다